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인의 t v 입니다 드디어 여행가기 참 좋은 10월이 됐습니다. 10월에는 선선하면서 단풍도 들어서 여기저기 정말 멋진 여행지가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월에 가볼 만한 환상적인 여행지 5곳을 추리고 추려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보시고 즐거운 여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인의 t 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에 꼭 가봐야하는 멋진 여행지 첫 번째는 부여 백마강 코스모스 단지입니다. 부여 백마강 코스모스 단지는 충남 부여군 부여우 구교리 279로 찾아가신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백마강 코스모스 단지는 반려견 동반도 가능하고요 고행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 진입이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백마강 코스모스 단지에 저는 10월 1일에 다녀와서 소개해드리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 코스모스가 대략 30에서 40% 정도 대화했으니까 서서히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가을꽃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길가에 코스모스가 한 송이씩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하고 느끼곤 하는데요. 백마강 코스모스 단지에는 정말 엄청난 코스모스들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백마강 코스모스 단지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코스모스 단지라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넓은 곳에 수많은 코스모스가 반겨주고 있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주차하고요. 백마강변을 따라서 산책하면서 코스모스 구경하고 사진 찍으시면 되는데 다양한 조형물들도 있어서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백마강 코스모스 단지는 어서오길, 쉬어가길, 환영받길, 좋아하길, 행복하길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분들근네라든지 피크닉 벤치 같은 편의시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평평한 길로 되어 있어서 보행약자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나 더우면 쉴수 있는 휴게공간도 경사로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유모차나 휠체어 진입도 가능합니다. 백마강 코스모스 단지는 압도적인 코스모스도 볼수 있고요. 해바라기나 촛불 멘드라미 같은 꽃들도 식재되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곳에서 주차하시고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인스타 감성 넘치는 다리나 문구들도 있고요. 이런 조형물에는 물이 들어와서 밤에는 예쁜 풍경을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코스모스 단지를 배경으로 사진 찍으셨다면 제가 좋은 정보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2022구역 백마강 코스모스 단지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이나 영상, 일러스트 각 부문별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인스타그램 릴스나 페이스북에 사진 혹은 영상을 전체 공개로 해가지고 구여 백마강 코스모스, 부여여행 구여 가을여행, 구여, 가을 구여 코스모스 사진 공모전 이런 필수의 해시태그를 넣어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일러스트 부분은 백마강 코스모스 단지를 주제로 한 일러스트 이미지를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릴스로 업로드하시면 되고요 영상 부분의 최우수상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응모하셔서 시상금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멋진 코스모스 보면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좋은 추억도 만들고요 사진과 영상으로 상금도 받을 수 있는 부여 백마강 코스모스 단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10월에 꼭 가봐야하는 멋진 여행지 두 번째는 경기 광주화당숲입니다. 광주화당숲은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도청 윈로 278-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만원, 어린이 6천원에 이용료금이 있습니다. 광주화당숲 같은 경우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서 제가 작년에 다녀와서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곳인데요. 저는 작년에 화당숲 야간개장을 해서 다녀왔었는데 올해는 아직 야간개장 소식이 없더라고요. 화당숲은 필수로 사전 예약을 하고 다녀오셔야 하는데요.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확인해봤을 때 잔여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서둘러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화담숲 예약 페이지도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화담숲은 예쁘게 꾸며진 숲을 산책하면서 사진 찍고 힐링하기 좋은 곳인데요. 화담숲은 LG 상목재단이 공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수목원입니다화담수목원의 화담이란 말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말인데요. 2013년에 정식 개원했다고 하는데 16개의 테마원하고요. 국내 자생식물, 도입식물 4천여 종을 수집해서 전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화담숲에는 모노레일을 타고 편안하게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1승강장에서 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가장 긴 코스 성인요금 기준으로 8천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야간개장에서는 중간에 내릴 수 없었는데요. 각 승강장에 내려서 포인트별로 구경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모노레일을 타고 한바퀴 돌아보고요 다시 돌아와서 한바퀴 돌고 왔었는데 모노레일을 타고 보는 풍경은 또 색다르니까요 모노레일은 꼭 타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산책로에서 보는 모노레일도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화담숲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전통 담장길에 있던 아름다운 단풍길하고요 반딧불원이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풍경에 200배 정도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데는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아무래도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는 길이다 보니까 편안한 복장으로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완연한 가을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광주 화담숲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10월에 꼭 가봐야하는 멋진 여행지 세번째는 천리포수목원입니다 천리포수목원은 충남 태양군 수원 면 천리포 1길 187 천리포수목원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만원, 어린이 4,000원에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철리포수목원은 반려동물 입장이 불가능하고요.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철리포수목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수목원인데요. 민병갈 박사가 6 2 전쟁 후에 매입한 철리포 해안 토지에 조성한 수목원입니다. 수목원 수모건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데 솔바람길 오리길, 민병가래길, 호쌤길, 수풀길, 소리길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좋았던 것이 철립포 해수욕장을 바라보고 있는 솔바람길하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소리길이었는데요. 솔바람길 같은 경우는 바다를 볼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풍경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서해안에 있다 보니까 노을이 지는 모습도 그 곳에서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을 지을 때 이런 곳에서 노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가을 하면 이런 억새류가 보고 싶어지잖아요. 특히나 팜파스 같은 경우는 더 크고 하늘하늘해가지고 조금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요. 산책로에는 가을꽃들이 만발해 있고 사진 찍을만한 곳들도 많이 있어서 가족분들끼리 오셔서 사진 찍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셨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에서는 산책하면서 쉴수 있는 카페도 있고요 가든스테이라고 해서 수목원 내부에서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데요 사전 예약하시고 이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가을에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언제 가도 좋지만 가을에 가면 더 좋은 천리포 수목원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 10월에 꼭 가봐야하는 멋진 여행지 네번째는 경복궁 야간개장입니다. 경복궁은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경복궁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만 24세부터 만 64세까지 3 0 0 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경복궁은 반려견동반이 불가능하고요 경사로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유모차나 휠체어 진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경복궁은 워낙에 제가 좋아하는 곳이라서 여러번 소개해드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야간에 다녀온 경복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복궁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야간 관람이 가능한데요. 2022년 하반기는 11월 6일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야간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하고요. 반드시 사진 예약을 하셔야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경복궁 야간 관람 예약 페이지에 대해서도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복궁은 제가 참 좋아해서 아, 종종 가는데요? 겨울에 이런 하얀 모습의 경복궁도 아름답지만 한시적으로 볼수 있는 야경도 정말 멋지지 않납니다 특히나 높다란 빌딩과 같이 볼수 있는 이런 풍경은 정말 일품이고요. 경복궁 야간 관람은 경복궁을 전체적으로 다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정해진 공간만 돌아볼 수 있는데 경복궁 중심 건물의 근정전하고 경외로이원을 중심으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조화를 과행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국가의 중대의식을 한 과행했던 근정전은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경복궁의 백미인 경예루는 화려한 조명과 같이 사진 찍기에 정말 좋습니다. 추가로 경예루는 외국 사신의 접대나 임금과 신화 사이에 벌어지는 연회장소인데요. 지금은 들어가볼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경복궁 야간 관람에 개방된 곳은 모두 조명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다니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을에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한시적으로 야간에 들어가볼 수 있는 경복궁 야간 관람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10월에 꼭 가봐야하는 멋진 여행지 다섯번째는 간송예집입니다간송예집은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149-18로 찾아가 면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간송예집은 반려견 동반은 불가능하지만 필쳐나 유모차 진입은 가능합니다. 간송예집은 간송 전영필 선생이 생전에 사용하던 곳인데요 전영필 선생의 자가 간송인데 간송의 자체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간송 옛집은 1 0 0여년 역사의 전통 한옥인데요. 간송의 묘소도 자리하고 있기도 하고요. 멋스러운 한옥이라서 사진 찍으러 많이들 오시는 곳입니다. 간송 옛집 같은 경우는 무료로 관람을 할수 있는 곳이라서 가볍게 둘러보기 좋은 곳인데요.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듯 합니다. 저는 사실 간송 옛집이 있는 도봉구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두 나왔는데 그때는 간송 옛집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이사가고 나니까 이런 멋진 곳이 보이더라고요. 참고로 전엽필 선생은 우리나라 문화재 수호에 큰 공을 세우신 분인데요. 일제가 수탈해가는 우리 문화재를 수집하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재를 지켜낸 분입니다. 간송 옛집은 국가등록문화재 521호이고요. 아쉽게도 간송 전엽필 가옥에는 들어가 볼수 없게 되어 있지만 안쪽으로 슬쩍 들여다볼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좋은 창문으로 보는 한옥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간송 옛집을 둘러보는 데는 20분이면 충분하지만 한옥을 보면서 힐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간송 옛집에 가시면 뒤쪽에 있는 북한산 둘레길도 같이 걸어보시면 좋을 듯 한데요 우이동에서 도봉동, 무숙골까지 방학동길 구간이 조성되어 있어서 가을을 느끼면서 걸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월에 가볼 만한 곳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여행지 모두 정말 멋진 곳이니까요 이번 가을에는 가족분들과 즐거운 여행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